네,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고 w e o n 아, 송에 잠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임창해